플랭크 같이 해봐요 시작 플랭크 루틴은 시유뜨 님의 루틴을 따라 했습니다 30초 40초 50초 60초 30초 30초 이렇게 6세트를 매일 하였습니다 플랭크는 우선 엉덩이 허리 머리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복근과 등에 힘을 주면서 버텨주세요 근육을 쫙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버팁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뱉어줍니다 30초는 아주 여유롭게 하였습니다 5 4 3 2 1, 0, 땡.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 40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세가 틀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하였습니다. 허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줍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서 해보자고요. 아직 하고 있으시죠? 벌써 포기하면 안 돼요. 19, 8, 7, 6, 5, 4, 3, 2, 1, 0, 땡 이제 이 9, 1 2 3 4 5 6 7 8 9 0 7 6 5 4 3 2 1 0땡 이제 2 세트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9 0 10 9 8 7 6 5 4 3 2 1 0땡 벌써 3세트 끝 이제 3세트만 더 하면 돼요 시작 이번에는 60초 동안 버텨야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한번 버텨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해주고 얼마 안나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자세 흐트러지지 않게 신경쓰고 10, 9, 8, 7, 6, 5, 4, 3, 2, 1, 0, 땡. 이제 두 세트 밖에 안 남았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땀 흘러내린다고 땀 닦지 말고 계속 자세 유지하면서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0땡 드디어 마지막 세트. 유종미를 거둬야죠. 시작 나둘 진 마지막이에요. 양을 요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끝. 수고하셨습니다.